자 성전환! 루루 <웃음> 사실 전남친이 큐덤다! 원나하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온라인 중독자 아자 <웃음> 얘들아 얘들아 네? 뭐하냐? 연애 우리 결혼했어요? 사랑하고 응. 있어 응. <웃음> 이런 각도 나올 때 됐어 어? <웃음> 약간 좀 열려있는 각도 어 아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 해가지고 리듬이 해가지고 하자 리듬이가 뭐야그 했던 거 했던 거 약간 이결처럼 하는 거 리듬이 전문가 아니에요? 리듬이 거의 전문가죠 이제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주 어. 어때? 좋아요 오케이 자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제쿱 연주 네 고결 진행하겠습니다네 저는 뭐 그냥 저는 억결이 직업이거든요 됐습니다 <웃음> 돈이 네. 하시죠? 두분 다? 아이고 네 너무.. 너무 네. 영광이죠 따로, 따로 밤에 카톡 와가지고 더안 돼요 형님 그러니까 안 돼요? 아 진짜 맞아 이거 뭐 <웃음> 진짜 말이야거든? 저는 생각도 해볼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그안 되는 거야? 생각을 했군요 진짜로? 진짜로 안 해? 아니까 살짝 화난 거 같은데? 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좀봐 난난 둘을 믿어. 난 둘이 키가 막힐 걸로 믿어. 아 저희 뭐 철저하죠. 네. 아, 그래 아. 저 연애 부장이라면서요. 저 연애 부장인데 일거리가 안 들어와가지고 사실 저를. 어디 다, 다 있어요? 에? 네? 여기 다 <웃음> 있고요. 다 뭐가 아, <웃음> 다 아, 있어요. 세빈이랑 아. 다 데이트를 해본 건가요? 아 아니 말이라고 하세요.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 오다랑 있어. 그럼 두 명. 어? 아 사적으로 본 거. 어. 아 사적으로 본 거는 많이 봤죠. 예, 미도랑은. 또 일하러가 또 같은 일하러가 조회수 2 0만원에넘었더라 드디어. 어2 0만 원. 어 아, 이십만에. 저게 좀배고나 하세요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네 사라질게 아니야 아니, 그냥 니가 아니, 일어나서 빠져야 하는거 같아 네. 아니 눈치가안까부미안해나 <웃음> 아까부터 계속 옆에 있고 싶었는데 아 바꿔주겠다 아 내가 네, 눈치 없었네 내가 <웃음> 눈치 아, 네, 없었어 내 짝은 누구야? 잠깐만 니짝 찾아? 어니짝 지금 아니야 아니야 와 <웃음> <너 소해. 웃음> 아니야 <그냥 웃음> 니 짝이 어딨어 니 짝이야 니 짝이야 아 좋아 나태 지금 몇 킬로야? 아직 92 그거 아직 유효해요? 아, 그렇죠. 아니요 어, 언제쯤 얘기해요 아니. 새로운 파트너 찾으시면 마태씨 야이 둘은 어떻게 생각해? 이둘 이둘 어떻게 생각해? 마태미도 어때?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존보가 아니라 이미 사귀고 있다 아, <웃음> 아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네? 게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게임? 네 저희가 방금 한게 뭘까요? 산동만 알죠 해안해 해. 모함이죠? 그래서 모함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네. 모함에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직업이 모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악플 중에서 가장 빡치는 게 모함 악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했는데 했다고 네, 준비도 <웃음> 어제 강남에서 클럽에서 술 꽈라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빡수지 네. 빡치죠, 빡치죠? 어? 진짜인거 같은데? <웃음> 어? 왜 이렇게 진짜 있어? 모함이 아닌 거 같은데? 괜찮지? <웃음> 빡치잖아요? 네, 그치잖아요련하기 네, 위해서 자, 모함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시죠 형님. 아방까지 들어갈게요. 좋다. 모함 한번 해보죠. 볼펜이 있어야 되는 모함이에요? 응. 글로 쓰는 거야? 그러면 한명 찍어가지고 네 명이서 익명으로 적어가지고 모함을 적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손 풀기. 선피티 거 해보자. 아, 오케이, 손피티손피티 아니면 아니라고 해어 게임 정확한 게임 꼭 하나 둘셋 아니면 아니라고 해 재미없으니까 지와세요네아보이는게 네. 모... 모... 접어가지고 가운데 모아주세요 여기 자 제가 뽑가지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니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확한는 우리 기분 나쁘거나 울면 지는 <웃음> <울리는> 거예요? 지는 <웃음> <울리는> 거예요 엄청 <웃음> 아, <웃음> <세>, 세게 하려고 지면은 <웃음> 우리 누군가에게 소원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 질투 없다고 쿨한 척 하는데 다 개뻥임 본인이 찔려서 할 수가 없음 제가 질투 없다고 눈을 개뻥이... 굉장히 이 아니요 뭐하면 아니요 저 아닌데요 네. 저는 원래 질투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초보입니다 사람은 모아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모아버 뭐 감별 사세요? 그걸 섯개 중에 몇개 정도인가요? 0.1개 0.1개? 자 <웃음> 이게 <웃음> 연습 게임이었고요 네. 네. 이제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웃음> 자 연주부터 하자 연주 멀리 가서 한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멀리 가서 할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감이 안 오는데. 아그래이 뭐, 아, 뭐, 아,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자, 아무 정이 못해. 나 다수수. 나 다수수. 자 따라주세요. 아무, 네. 한번 섞게 보내주시. 자 아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 저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일 보고 손안 씻고 개인실이 냄새 맡아보. 아니,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나요? 보통 아 어, 그렇지 않나요? 한번 네? 해본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진짜로? 어 해봤어요, 언니? 당연히 해봤지. 어, 전 진짜 절대 한 번도 해봤어 <웃음> 내가 먹어야 돼.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야, 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웃음> 잠깐 점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재미있지 없었어요 어. 어, 아 <웃음> 음.. 그거 나왔죠아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자 다음. 전현주는 사실 미스코디아 뒷돈졌다.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웃음> 아 아니라고 아니라니아니니까요 뒷돈이 없어 의심의 기사를 몇번 봤나요 혹시? 예전에는 많았죠. 예전에는 그냥 그런 의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사 나간다. 이제 기사 나간다 이제 뭐. 전현주. 미스코리아 뒷돈 줘 <웃음> 수호 기자는 그렇게 안 했어 미스코리아 전현주 뒷돈 줬냐는 말에... 점점점. 요걸로 가야하네 나도 알아 나 걔네시 없는가거든 <웃음> 자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리플 내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아직까지 비밀로 하며 우리 몰래 타리시에서 뽀뽀했다는 상품입니까? <웃음> <하십니까? 웃음> <목소리>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좀 오랫동안 나는 경우가 있죠 탈의실? 아 저기요? 저기요? 탈의실에 누구랑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지금 발끈하시는 거 같은데요 연준님 지금? 아니, 아니 <웃음> 응. 누구랑 내가? 어 왜, 누구라고 해? 불 찔리죠? 어. 네? 찔렸죠? 아, 찔려요돼 단호 <웃음> 아, 아, 믿어. 아, 믿어. 아, 믿어 믿어 씨뭐하면요아미도요네다 버려야 되 이게 이 진심이 나를 무슨 진실었지 <웃음> 알고 있는 사실이 많으실까봐요 어제 네, 아니 아니다 어, 그, 아니다 이게 모험인 척 하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에? 모험인 척 하면서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어. 아까 전에 주연언니한테 왜 이렇게 있어라. 늦게 쓰냐고 뭐라 해놓고 빨리 쓰세요 가서 아니 전 영상 불러붙고 있잖아요 <웃음> 아 진짜 왜 무서워하냐? 아 이러면 써도 되나? 내가 한번 가면 좀해주 아. 손 당겼어 너무 약하다고요 맞아 아니 왜내내거에서 갑자기? 어왜내거에서 김미숙씨 모험이고요 네. 누가 있는지 몰라요 응. 네. 지난주에 클럽가서 모르던 남자랑 키스하다가 누가 사진찍어서 DM을 했는데 사진 올리지 말라고 뒷돈졌던다 사실 하지마 아 하지세요아니라하지마세 어? 아닙니다 오아 저는 그렇게 키스를 하지 않아요 아 그럼 뭐를 하죠? 클럽은 가나요? 아. 뭔 소리예요? 저랑서 가긴 했어요. 갔어야 아 뭐, 뭔 소리야? <웃음> 뭔 소리야?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걸어봐. 어? 뭘 걸어? 지금 이 고양이 걸어봐. 아왜왜 그래요? <웃음> 단점, 단점. 솔직히 이건 서, 솔직히 얘기해요 네? 갔죠. <웃음> 아니 그걸 가는 게뭐 죄예요? 아니. 술을 두잔 먹었는데 눈떠보니까 클럽이 와가지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 <웃음> 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강가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미도님 이래가지고 어! 이렇서 아, 아, 그래가지고 집 바로 왔어요. 네, 아. 눈떠보니까 클럽이왔어요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아, 네. <웃음> 겁니다누루 사실 전 남친이 키우던 거어요계속이어 아, 아. <웃음> <웃음> 네, 지금 기분 나빠요? 어. 기분 나빠요. 어, 아, 어, 아. 아니 아 전남친 키운거 아니죠 어... 어... 기분, 기분 나빴죠 뭔가? 기분 나빴어요? 씨 누루를 건드려 맞아 기분 나빴으니까 저희 한개 <웃음> 자, 소원 한개 들어주셔돼요 소원 한개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저는 소원 그러면 그 집들이 한번 하자 아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그 좋아. 다음에 미더 네, 집들이 콘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콘텐츠야? 다음에 네. 가서 한번 상에서 합해서 얘기하는데 네. <웃음> 자 다음 거텐에 할게요 자 성전환 <웃음> 나오면 거울 볼때아 존나 잘 생겼네 라는 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주민번호는 뒷자리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리더는 <웃음> 얼굴에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렇게 매맞아요 아, 여기는 남상이고요 여기는 여자상입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여행지렁이? 장동세 응, 지렁이 <웃음> 자웅동체는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때려도 돼요 이건 뭐뭐함인가요돈 나쁘세요? 돈 터치 사수, 돈 터치 나쁘세요? 지렁이처럼 돼요. 아니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라고 하시고 때려줘야 돼요. 지렁이 자웅동체를 아니라고 하는 건좀 이상한 거예요. 아그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빨리 빨리 이거. 다음 구하기겠습니다. 돌아온 게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음 그건 아니에요. 담백하네요. 뭐라고요? 담백하다고요. 예 예. 담배고안 했어요. 담백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어, <웃음> 다음은 김미소는 성적 취향으로 인해 목을 조르다가 기절시킨 적이 있다. 기절시킨 적은 없습니다. 목을 조른 적이 있나요? 이건 맞다고 하지. 한 번씩 경험있지 않나요 지금? 네. 전 제가 목을 조르죠. 아 뭐? 주연이요. 아, 뭐, 네. 주연이, 은, 주연이 아니, 이런 적 있죠. 아, 전 반대만. 아 반대만 아가. 저는 반대 쪽이에요. 다음하겠습니다. 클럽만 가면 위스키 한병 먹는데 네. 차영 때는 약한 척 하려고 울고 귀여운 척. 어? 그가 귀엽다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아, 어 그럼 맞다는 건가요? 어? 근데 위스키 한번 먹으면 뒤져요 아니가 <웃음> 아니라가지 아닙니다 이거 아니... 거 여섯 개네요? 왜나한 여섯? 그렇네요야 썸핀 했었거나 아니 나 아니야 나 그러네 진짜, 나. 왜 여섯 개야 다만자그 저에 대한 보험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아싸 뒤졌다 아싸 야 아, 아, 아, 이제 애들 즐긴다 앞에만 줘봐 창고 들어가세요 가니 아, 너왜 이리 오세요? 저는 간략하게 쓸거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어렵네요 자 기대합니다 여러분 3개 왔네요 3개 한 명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여기? 근데, 3개 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음. 뭐야 왜 3개 다 있어? 음. 두명 왔는데 누가, 누가 두개 썼겠지? 방금 아니야. 나처럼? 뭐냐 응. <웃음> 아, 뭐가? 너냐? 아, 나긴 마 나지, 나지 난 나지 <웃음> 나착같텐데 이거 마태형 모험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응. 카메라 앞에서 까친한 척해서 원래는 착한 사람인 척함 착한 사람이 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데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착한 사람이 척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인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아니다? 네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제가 원래 저런 놈이에요 아 그렇죠 <웃음> 다음 걸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왜? 왜? 뭔데? 있는 대로만 읽을게요 깔짭찍 일종 5cm 누가 쓴 건지 몰라요. <웃음> 아, 누가 쓴 건지 몰라. 나 모르지, 몰라요. <웃음> 아, 이그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하잖아. 네. 점을 약간 한칸 뒤로 치면. 아나빠요아 <웃음> 기분, 아, 아, 기분 나쁜지 말 어, 맞... 어, 기분, 나쁜 나쁜 아, 기분 나쁜 거지. 아, 그래? 아, 아, 아, 아, 되게 나빠 보이는. 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아 수정을. 수정 요청도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유 그아예일점오 맞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저는 아니가 아니라고 할겁니 아마 요데 저는 가끔 이래요. 제가, 뭐, 뭐, 제가 뭐, 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걸 막 숨겨요. 혼자 <웃음> 알죠, 혼자 <뭔지> 알죠. 아, <웃음> 아, 알죠? 아, 아 남자라면 공감되죠. 네자 알죠, 피부 네. 그, 근데... 피부 이렇게 가지고 숨기거든요. <웃음> 네. <근데> 그럴 때는 <웃음> 그런 때는 일점 없애지 맞죠 아, 근데 그, 아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네. 그럴 때는 일점 없애지 맞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지 아, 이해 못하겠죠? 이해 네. 못하죠. 네. 네, 다음 거 읽어보도록. 감수 좀 많이 하면 되지. 네. 자, 사실 영상 편집하다가 더럽게 재미 없어서 특정 사람이 나온 장면을 멈춰놓고 욕을 박은 적이 있다. 아니, 욕만 받았겠어요? <웃음> 아 그럼 노래 막았죠? 저것도 막죠. 아, 아 저것도 막아요? 어,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서 회사에서 남는 키보드가 많이 없다고.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 영어 막겠어요아이거 영어 기본이죠. 그럼 이거 모함이 아니 진짜, 진짜다. 네 진짜. 아 다음 은제잭굽모함에서부 할까요? 네, 여러분. 아, 아.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네. 네. 너무 약했다. 제 굽은 너무 약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급에 뭐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오늘 여자랑 다다옴. 자취 후 집에 여자 매일 데려오 아, 이런 모험을 해 주시는 분들 이 정말 많은데 야, 진짜 많잖아요. 저희... 사실아요. 인스타 DM 한번 까봐요. DM요? DM 깔수 있죠. 언제든지. 그리고 어, 저희 집에 이 친구가 많이 자 가지고 이 친구는 알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면 두 명? 아두 명을 데려와. 아니, 아니요아니아니에요 아니요. 자, 아 아닙니다. 근데 그... 그러고 싶네요. 이제 좀 연애 좀 하고 싶네요. <웃음> 자, 다음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잇 중독자. 아 <웃음> 아니 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원나잇 중독. 아 이거 너무 그거라 원나잇이 원나잇을 중독을 한다면 여기 못 왔을 거야 아마. 왜요? 아, 왜요? 아, 논란 때문에. 음 네, 아 논란 때문에. 막아 네. 음 깔끔하다. 네. 할수 있는 기회는 좀 있었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 봤다 이거 아닐까요? 뭘요? 야동이요? 어휴 야동은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자, 아, 예. <웃음> 먼 3개월 다 구라이 <웃음> 아, 아, 아. 누가 설명을 드리자면 은 예. 양종은 양 3개월이라 해가지고 사귀면 3개월만 사귀고 헤어지죠 예. 아 근데 저는 이거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3개월 이상 못 사귀니까? 못 사귀어요 어. 아, 그럼 3주인가 그래서. 보다 어... <웃음> 3주도 아니고 딱 그냥 그정도 근데 모함이 심지어? 다 비슷해요 그러게 약간 아, 좀 <웃음> 여자 <여성> 관계 <웃음> 그 이유를 알겠다 우리가 다제희 거로 사실 그렇게 보고 있려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다 비슷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웃음> 아 그래요? 아, 제가 지가이는지가아 문제... 그래? <웃음> 아니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웃음> 아, 몇그 순간 그 과거를 한번 회상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 이미지가 됐을까? 근데 아닙니다. 아, 내 제곱이 너무 잘하고 친절하니까. 잘하고 친절한 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받 배워가지고. 그거 머리 못 받았거든요. 아니면 라고 거세요? 이게 뭐하는구나. 아, 아, 이제 왔다. 이게 뭐하는구나.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니, 아닙니다. 그냥 아. 모두한테 친절을 베풀어라. 네, 네. 그래 가지고 너무 친절해가지고 아. 뭔가 뒤가 구리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 네. 이렇게 생각했었죠. 뒤가 구렸으면 저는 리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쫄보이 때문에 나 유명해지면 못 가겠다. 그러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제 주현이의 모험 뭐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상처받을 거다. 아, 너무 어렵다. 주현아, 너 인기 많다. 야, 나왜 이렇게 많아? 나 그냥 챙겨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웃음> 네 아, <웃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봐요. 어,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네. 공주처럼 하고 다니는 거안 먹히는 거 아는데 이미 컨셉 잡혀서 포기 못 하는 게 진짜. <웃음> <웃음> 어? 지금 지금 어? 어? 아니, 오! <웃음> 공주 컨셉이에요? 응, 주주 공주예요? 공주예요? 아 그래요? 네. 공주병 말기. 맨날 공주 대접해줘야 돼. <웃음> 공주 대접 안해주잖아 공주 대접 안 해주잖아. 해주아 저희가 해줄지도 않죠? 공주병은 맞아요?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자, 아니. 돈 때문에 리프 남아있어. <웃음> 야 이씨 <씨야. 웃음> 아이뭐 저거는 50% 맞는 거같아 <웃음> 오! 그래요? 맞다고요 아니 돈을 안 받으면은 안 하긴 하죠. 아 알겠습니다. 스위치 방송 끝내고 C8 도박이면 함 플러스 그리고 남주 <웃음> 야 이거 <웃음> 야, 이거 뭔가 이슬것 같아 니그 멤버들 멤 멤버들 나갔잖아요 그거 뭐 편집됐다고 하던데 야, 진짜 아, 이래가지고 <웃음> 맞아요 아 이건 아닙니다 아유, 아유, 아니, 아니 소리에요 야 저거 저거 저런 산어뭐자 다음 과겠습니다. 아뭐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야 아, 이거 너 너무... <웃음> 이거 나가면 이제 바닥이 큽니다 작년 3월에 사귀다가 3개월 만에 헤어진 아이돌 남자가 지난주 연락 다시 와서 서로 편한 사이로 지내기로 하고 몸이 그리울 때만 보기로 함그 상태로 타겟지 던고 줘 빨리 <웃음> 와 <웃음> <웃음> 아, 너무 뒤티는데 빨리? 빨리 빨리 가요 만나요 빨리 빨리 가세요 만나요 내가 너무 뒤티 이아요 이렇게 자세한 게 너무 웃겨 <웃음> 그러니까, 아니 뭐 하얘기면 진짜 친한 사이에 알고 있어야 되는 아니, 아니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알고 쓴거 아닐까요? 누가? <웃음> 누가? 누가 알고 있어? 정성추들입니다 보여줘라 <웃음> <웃음> 정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정성이 되게 기네요 <웃음> 자 이렇게 우리 아니면 아니라고! <웃음> 자 이렇게 <웃음> 서로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봤는데 <웃음> <웃음> 야 정성한 누구냐? <웃음> 야. 오늘 좀 속이 후련하시죠 <웃음> 여러분? 아 너무 후련하죠? 어,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아 나중에 유진이랑 영둥이랑준우형도 같이 껴가지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안녕 시작. 자 안녕, <웃음> 아, 안녕. 아, 존나 웃긴데? 재밌는데?